안녕하세요. 기즈부입니다. 오늘은 이 소독용 에탄올을 가지고 청소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에탄올 지금 83ml 정제수 정량에서 한 83% 정도 농도가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75종, 75에서 80도 정도의 농도면은 소독용 에탄올로 사용이 되는데요. 보통 이 정도의 농도가 가장 많이 살균 효과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소용 에탄올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으로 해볼 수 있는 청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소만 약병에 덜어서 사용하시면 훨씬 편하고요. 많이 분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하시기 훨씬 좋으세요. 네, 이렇게 귀걸이나 손톱깎이, 목걸이 같은 악세사리나 손톱깎기 같은 경우는 피부 트러블이나 염증을 예방할 수 있어서 보통 에탄올로 닦아주시면 좋은데요 한번 닦아보도록 할게요 두번째로는 이렇게 리모콘에도 손때가 정말 많이 묻어서 세균이 정말 많이 산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구석구석은 면봉으로 닦아주시고요 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화장솜에 묻혀서 똑같이 닦아주시면 돼요 키보드나 자판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렇게 많이 닦고 있거든요 핸드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화장솜으로 같이 한번 화장솜에 에탄올 묻혀서 같이 한번 닦아주면 손때도 없어지고 깨끗해지겠죠? 이런 부분도 에탄올로 한번 닦아주시면 되는데요 고무기도 편하긴 하지만 저는 조금 마른 거즈나 이런 키친타올립을 많이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얼룩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다 묻혀서 한번 닦아내볼게요. 이를 이렇게 닦아내주시면서 이런 보이는 스위치 부분이라든지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은 에탄올이 소독을 해주기 때문에 에탄올이 소독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많이 같이 닦아주시면 훨씬 좋겠죠? 그리고 남편 면도기도 가끔 이제 트러블이 일어날 때가 있더라구요 이럴때도 에탄올로 소독을 해주시면 피부 트러블도 훨씬 적어지니까요 남편 면도기도 같이 소독을 해주시면 좋겠죠 기름이 조금 많이 튀어가지고 네, 저녁 먹고 나면은 이거 조금 더럽게 되더라고요. 이럴 때비타민로 가볍게 닦아내 주시면 금방 또 청소가 돼요. 한번 닦아내 주세요. 주방도구 같은 경우에는 많이 기름때가 끼는 편이잖아요 자주 이렇게 키친타올에 묻혀가지고 닦아내주시면 음, 맨들맨들해서 지문도 잘안 남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분무기로 분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키친타올에 묻혀서 닦아내주시면 훨씬 지문이라든지 때묻어나지를 않아서 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마 세척을 해볼건데요 도마는 혹시 증류수랑 섞어서 혼합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세척이나 살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냥 에탄올, 소독용 에탄올 원액으로 해서 뿌려주시면 더 좋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닦아내주시고요 다른 생주로 닦아서 한번 건조시켜 줄게요. 레몬, 생강, 그 다음에 에탄올로 천연 레몬 탈취제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세제제거랑 해정 효과도 있는 레몬이랑 그리고 사포닌 성분이 들어있는 생강으로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에탄올을 일단 250L 정도 준비를 해 주시면 되세요. 에탄올. 250m를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생강과 레몬을 이렇게 깨끗이 닦아가지고 썰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제 얇게 한번 썰어봤는데요. 이거를 통에 담아서 에탄올 250m를 부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뜨거운 물을 이렇게 끓이신 후에 중탕을 좀 해주도록 할 건데요 이 에탄올에 있는 성분이 날아가면서 우리가 다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만드실 분이 아니라면은 부어서 한 3일 정도 그냥 부어 놓고 바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문을 열어주고 중탕을 해주세요 지금은 이제 색깔이 조금 투명한데요 한 10분 뒤에 다시 색깔이 얼마나 우러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 색깔이 좀 많이 우러났죠? 네, 이제 이걸로 청소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달 정도 여행 갔다와서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꿉꿉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서 옷이랑 방에 좀 뿌려보는데요 비계도좀 뿌려주고요 이게 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생강향보다 레몬향이 좀 강해서요 네 좋고요 네, 이렇게 침구에도 뿌려주도록 할게요 스프레이가 조금 괜찮은 스프레이를 이용하시면 어, 더 어, 분사가 골고루 되기 때문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어, 분사되는 스프레이를 이용하시면 에탄올 청소하는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옷방에도 저희가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탈취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뿌려주시면 모향이 나면서 탈취 효과가 있어서 너무 좋거든요. 이렇게 에탄올 탈취제나 에탄올을 뿌리신 분들은 꼭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주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문을 잠깐 열어서 같이 환기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문을 열고 한번 신발장도 탈취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불 들어오는 신발이나 이런 바퀴가 있는 신발 같은 경우에 탈취를 보통 많이 하게 되는데요. 발냄새나거나 아이들이 많이 신는 신발은 이렇게 뿌려주시고 해주시면 좋아요. 에탄올 청소할 때 에탄올이 찌든 때도 좋고 기름때, 그다음에 소독, 살균까지 굉장히 좋은데요.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인덕션이나 어, 가스불은 더 위험하거든요 인화성 물질이기 때문에 탈취제를 만드실 때도 3일 동안 부어서 우려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렇게 가스렌지나 불 근처에서 사용하시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날아가는 성분 때문에 마스크를 이용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